어서서 성령님 로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모 마련를 보시고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꼭걸어잠두던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 사이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의 날, 바로 교회의 생일이고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로 성령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와 우리 방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일지를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며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선포하도록 파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느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영에 휘둘리게 만드는 고아의 상태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버팀 두시 되어주시어 살아있는 교회의 준공이시며 교회에서 안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살지 않고 성령의 소명에 따라 살지 않으며 신앙을 윤리나 도덕율로 축소시키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단지 십계명만을 준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안게 해주십니다. 이건 할수 있고 저건 해서는 안되고 라는 것에 머무르게 되면 궤변과 냉정한 윤리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에 대한 아름다운 글을 읽고 오랫동안 묵상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하느님께서는 너무 멀리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인물일 뿐이며 복음은 죽은 글자며 교회는 수많은 기관중 하나일 뿐이다. 고위는 지배로 변하고, 선교는 선전이 되며, 전례는 깡마른 과거의 추억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의 윤리로 변한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온 세상이 부풀어 올라 새 세상을 나는 출산의 소리를 지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계시며 복음은 생명의 힘이 되고 교회는 성삼의 친교가 된다. 권위는 자유를 다는 봉사가 되고 선교는 오순절 사건이 되며 전례는 과거를 되살리고 미래를 끌어당겨 지금 여기에서 맛보게 하는 잔치가 되고 인간이 행위는 하느님의 활동이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느님, 바로 관계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이란 바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하느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합니다. 늘 성령의 은청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소리에 기기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입에 똑똑한 그런 교수님께서 그저께 제게 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가 어려워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불편한 자신의 모습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 체험하고 있죠. 제일 큰 고통은 관계의 부족입니다. 율과 내가 긴밀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통하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눈과 눈이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의 도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리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일치시키시고 서로 통하도록 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서로 갈라놓고 이간질시키며 서로 통하지 않도록 하고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며 서로 불신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각자 하느님 앞에 양심 성찰를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마의 도구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지는 잘못과 죄의 경험 앞에서도 성령께서는 굴복하지 않으시며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은 우리의 비참함이나 우리의 일관되지 못함을 비추어주는 일종의 거죽처럼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쇄신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단지하기 위해 심판한 것이 아니라 다시 낫게 하고 용서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비추시는 사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선물이시고, 하느님 자체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바라고, 사랑할 줄 알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믿느냐 해서 이루시는 경이로운 일을 설파하는 사명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프란체스 교황님께서는 코로나19를 평해온 예, 어떤 어려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류의 본당신문처럼 착한 복자처럼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브란치 교황님께서는 로마 시간으로 어제 저녁 오후 5시 30분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바로 새벽 12시 30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종식을 위하여 바티칸 정원 안에 있는 관안에 그 루루 성모님 동굴이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가서 그왕 보시는 쌍따 마르타에 머물게 될 적은 매일 바티칸 산책을 직북에 산책하면서 루성모님 앞에서 기도도 하겠다는 그런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죠. 바로 그 바로 반그함께그루성모님 동굴 앞에서 전 세계에 있는 큰 40여개의 성기와 연대에서 묵주기들을 바쳤습니다 제가 저는 10시에 자는데 새벽 12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조금 한 9시 반쯤 미리 자서 12시 분쯤에서 뭐라 그러다 알람을 켜놓고 일어나서 다시 옷을 가지라게잘 입고 유튜브를 통해서 단지 교황님께서 묵주기 신하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묵주기도 바쳤습니다 그 모습도 있지만 전세계 4 0여개곳에서 벌어지는 그 성지에서 바친 묵주기도의 모습도 종종 이렇게 비춰졌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니까 바로 성모님께서 되도록 빨리 코로나 증식을 끝나도록 해주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코로나의 전과 후는 달라져야 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 에 살고 있습니다. 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당연히 더 좋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 전과 지금 삶이 얼마나 달리자인지 실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벌써 띠엄띄엄 앉으셨고 마스크를 하고 계시고 이런 우리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함께 아 정말 지금까지 우리는 이웃사람이 또 다른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봐야 되고 또 다른 나라 그랬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뭐예요 옆사람을 코로나를 옮길지 모르니까 다른 말 표현하면 코로나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삶 속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 이동 세상이 변했는데 예를 들면 이태원에 갔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 보니까 뭐 만명이 넘고 수많은 젊은이들 왜 그랬어요? 세상이 변했는데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옛날처럼 똑같이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거죠. 쿠팡이 전 뭔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렇게 가게문을 닫으니까 이제 뭐야 택배가 굉장히 매장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 나고 나서 물론 필요한 분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되지만 그때 네, 한몫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혀 거리두기론 관계없이 그냥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스 봤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라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돈이 최고였고 나만 생각하면 됐고 모든 게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나만 살고 옆사는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 함께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같은 거지 나만 괜찮은 이웃은 어쩔 수도 이건 아니거든 그런 코로나19와 함께 연대해야 돼 협력해야 되고 서로 돕지 않으면 살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2015년 5월 24일 날 프란트 교황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라는 해칙을 통해서 이 생태계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이 지구를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집이다. 그러니 공동의 집은 나 혼자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쓰자는 것을 불르짖이었죠그 전에 공기, 물, 땅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차츰 갈수록 물도, 공기도, 땅도 해서 그 미세먼지에 그렇다 이런저런 병에 등등 해가지고 이대로 가서는 살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땅도 살리고 공기 살리고 지구도 살려면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변화하고 쇄신해서 전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세상을 이룰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저한테 요즘 정말 제일 기쁜데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 1 9기와삼께 생인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더 기쁘고 행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그런 교회를 그런 세상을 만들지가 있는 저희 기도고 애타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짝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 자주 정말 성령께 묻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의 교회와 세상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 교회, 교부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제가 성령의 소리에 귀를기울이 살고 있고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살고 있는지 그냥 입으로 내 맘대로 아나 살고 있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곳 살고 있는지 내일 성찰하면서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바로 이것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늘 성령께 마음을 열고 그새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특거 2020년 성령 강림대출을 맞아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와 소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 천국에서 정한 청순 주일입니다. 지난 월일부터 요청순 주간을 보냈고 청순 주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바로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그들이 깊이고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을마련해 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2014년에 제 6개 아시아 청년들에 대해서 교감을 모셨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이들 무엇을 딸수 있는지를 기도하고 식별하고 등등해서 지금 해미 성지에 웨이크업 센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웨이크업 하면 무슨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 뜻이거든요 브란케 교황님께서 2014년에 오셔서 젊은이들에게 깨어나라 웨이크업 하고 그냥 몇번 부르셨거든요 깨어나라 뭐라고 해서 잠자는 사람한테는 아무 새로움도 없어요 깨어있을 때 어려움도 있지만 노래 부르실, 춤도출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좀더 깨어나라 그런데 금년 청선주의를 맞아 제가 이렇게 다시 세계 젊은이들에게 이 코로나일 어려움 속에서도 웨이크업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세우는 그해매에 있는 청선센터 이름이 웨이크업 센터예요. 지구 입구 그럼 내년쯤은 이제 거기 시무님이 파견이 돼서 정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카톨 신자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아시아철 세계를 위해서 찍고 있는데 아주 교황님께서 지난번에 2월에 가서 로마에 가서 웨이캅 센터에 설명을 드렸더니 교황님이 아주 신나서 교황청에서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본한다는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더군다나 교황님이 가셨던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황님 고 웨이캅 센터 짓고 그 옆에 또프란체서 개관이라고 해서 첨단 디지털 등등 해서 교황이의 가르침을 직접 접할 수 있고 세상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는 이제 5월 10일 마지막 주일 청소년 주일에 2차 한동을 해서 특별히 외이합센터를 조금 더경계시키원 나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구에서는 다 2차 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이 하느님 아래서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